제목과 부제목을 크게 드래그해서 선택해주시고 딜리트키를 눌러서 삭제하겠습니다. 삽입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를 누르시고 제목을 입력하겠습니다. 테두리를 누르시고 글자 크기를 문제지와 비슷하게 만들어주시고 밑줄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글꼴을 굴림으로 하겠습니다. 삽입, 도형, 사각형의 직사각형을 선택하겠습니다. 글자를 적어주시고 테두리를 선택하시고 홈탭을 눌러서 글자 크기, 글꼴, 굵게, 글자 색은 검정 텍스트 1을 하겠습니다. 도형 채우기를 선택해 주시고 흰색 배경일 35% 더 어둡게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도형 윤곽선을 선택해 주시고 검정 텍스트 1을 하겠습니다 도형 윤곽선을 눌러서 두께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선택해 주시고 그림자, 그림자 옵션을 눌러서 투명도는 0, 흐리게 0, 간격은 문제지와 비슷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닫기 크기를 조정해 주시고 위치도 맞춰 주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눌러서 드래그 하시면 복사가 됩니다 글자를 고쳐 적어주시고 블럭을 씌워서 진하게는 취소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면서 비슷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중심을 기준으로 좌우나 상하가 같이 바뀝니다 Ctrl Shift 를 눌러서 아래쪽으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글자를 고쳐 주시고 크게 범위 씌어서둘다 선택한 상태에서 Ctrl Shift 눌러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글자만 바꿔 적어 주시면 됩니다. Ctrl 드래그 해서 하나만 복사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도형 기본 도형의 다이아몬드를 선택하겠습니다. 글자를 적어주시고, 테두리를 눌러서 홈탭을 누르시고, 글꼴, 글자 크기를 바꿔주시고, 글꼴 색은 검정 텍스트 1을 하겠습니다. 도형 채우기를 눌러서 흰색 배경 1을 해주겠습니다. 도형 윤곽선은 검정 텍스트 1을 해주시고, 두께는 문제지와 비슷하게 만들어주겠습니다. 문제지를 보시고 위치를 적당히 옮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삽입, 도형, 사각형의 직사각형을 선택해 주시고 도형 채우기에 채우기 없음, 도형 윤곽선은 검정 텍스트 1, 두께는 문제지와 비슷한 두께로 하겠습니다. 도형 윤곽선에서 대시에서 파선을 선택하겠습니다. 시프트를 누르면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향키로 위치를 맞춰주시고 화살표를 선택해 주신 다음 빨간점에서 빨간점까지 드래그하겠습니다. 도형 윤곽선을 선택해서 두께를 문제지와 비슷하게 해주시고 화살표, 화살표 스타일 5를 하겠습니다.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 텍스트 1을 선택하겠습니다. 삽입도형 꺾인 하살표 연결선을 선택해주시고 빨간점에서 빨간점까지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하살표를 선택해주시고 홈탭에 서식복사를 눌러서 하살표들을 하나씩 바꿔주겠습니다. 삽입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를 선택해서 글자를 적어 주시고 글꼴과 글자 크기는 문제지와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드래그 하시면 복사가 됩니다 제목을 진하게 해주겠습니다. 전체 블럭 씌워서 위치를 문제지와 비슷하게 맞춰주겠습니다. 홈탭에 새 슬라이드를 눌러서 빈 화면을 누르겠습니다. 삽입 도형 사각형을 누르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해주신 다음에 글자를 적어주시고 테두리를 눌러서 도형을 선택해주시고 홈탭을 눌러서 글자 크기 글꼴을 문제지와 비슷하게 해 주겠습니다. 밑줄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도형 채우기에서 채우기 없음을 선택하겠습니다. 도형 윤곽선은 검정 텍스트 1을 선택해 주시고 두께는 문제지와 비슷한 두께로 하겠습니다. 글자 색은 검정 텍스트 1을 하겠습니다. 삽입 탭을 누르시고 도형 직사각형을 선택해 주시고 글자를 적어 주겠습니다 도형 채우기는 흰색 배경 1을 해주시고 도형 윤곽선은 검정 텍스트 1 두께는 비슷하게 맞춰 주겠습니다 텍스트 채우기는 검정 텍스트 1을 해주겠습니다 홈탭을 눌러서 글꼴, 글자 크기를 비슷하게 맞춰주겠습니다. Ctrl-Shift 키를 누른 채로 아래로 드래그 해주겠습니다. Ctrl키를 누른 채로 대각선으로 드래그 해주시고 Ctrl키를 누른 채로 도형 두 개를 선택해서 Ctrl-Shift를 눌러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보기 안내선을 눌러서 중심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도형효과 그림자에서 오프셋 대각선 왼쪽 위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도형효과 그림자, 그림자 옵션에서 투명도는 0, 흐리게도 0, 간격은 문제지와 비슷하게 맞춰 주겠습니다 닫기,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 서식 복사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 그림자 옵션, 미리 설정,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투명도형, 흐리게 영, 간격 적당히 조정해 주시고 닫기 하겠습니다. 글자를 고쳐주시고, 도형의 크기를 변경해 주겠습니다. 사각형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 서식 복사를 해 주겠습니다. 도형 편집, 도형 모양 변경, 순서도에서 문서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글자를 고쳐 주시고 도형의 크기를 문제지와 비슷하게 맞춰 주겠습니다. 사각형은 선택해서 지워 주시고 문서를 클릭해서 컨트롤 시프트 누른 채로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위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림자, 그림자 옵션을 눌러서 투명도는 0, 흐리게 0, 간격은 문제지와 비슷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글자를 고쳐 적어주시고 도형 두개를 선택해서 크기랑 위치를 맞춰주겠습니다. 왼쪽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삽입 도형, 화살표를 선택해 주신 다음 빨간점에서 빨간점까지 드래그 하겠습니다. 화살표화살표 스타일 5를 하겠습니다.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 텍스트 1을 선택하겠습니다. 문제지와 같이 하살표를 계속 그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를 바꿔서 적어 주시고 사윗 도형, 기본도형에 타원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사각형 크기에 맞춰서 그려 주시고 사각형을 선택해서 서식 복사해 주시고 타원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엔터를 치시면 글자의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를 줄여서 높낮이를 조절해 주겠습니다. c t r l s h i f t 를 누른 채로 아래로 드래그 해주시고 크기 조절점을 왼쪽으로 당겨서 크기를 반으로 줄이겠습니다. c t r l s h i f t 누른 채로 오른쪽으로 당겨 주겠습니다. 글자를 고쳐서 적어 주겠습니다. 서식 복사를 눌러서 글자를 키워 주겠습니다. 전체를 드래그해서 글자 크기를 같이 바꿔 주시고 도형 4개를 선택해서 글자 크기를 바꿔 주겠습니다. 문제지와 비슷하게 글꼴 글자 크기를 조정해 주겠습니다. 화살표를 선택하고 서식 복사를 해 주겠습니다. 삽입도형 하살표 하살표를 계속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홈 서식 복사 반복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안내선을 눌러주시고 유인물 마스터를 누르겠습니다. 날짜와 페이지 번호를 체크해제하시고 마스터 보기를 닫게 하겠습니다. 파일 인쇄 현재 페이지 슬라이드를 이 슬라이드로 바꿔주시고 이 슬라이드를 눌러서 고품질을 체크해 주겠습니다. 고품질을 체크해 주셔야 그림자가 표현이 됩니다. 컬러인지 확인해 주시고 문제가 없다면 인쇄하시면 됩니다. 1 슬라이드에 하살표가 큰게 있는데 표현이 안 됐습니다. 홈탭을 클릭하시고 1 슬라이드를 눌러주겠습니다. 하살표를 클릭하시고 서식, 도형 윤곽선, 하살표, 다른 하살표, 끝 크기를 클릭하셔서 가장 큰 하살표를 선택해주고 닫기를 해주겠습니다. 홈탭을 눌러서 서식 복사를 해주시고 다시 서식 복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인쇄, 미리 보기에서 그림자가 표현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안됐다면 고품질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이 없으면 마치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